6.25 곱하기 10에 18개가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또 4를 더해요. 4콜롬을 더해요. 더해요? 아 곱해요. 네. 그러면 값이 몇이 되냐면, 잠시만요. 계산 좀 할게요. 이거는 빨리. 음. 25가 되거든요? 25 곱하기 10에 18이거든요? 네. 여기서 10을 준 거예요. 그러면 2.5. 10을 나누니까 2.5. 얘는 더, 더 10을 곱하니까 10에, 10, 10에 19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다 10을 곱한 만큼 얘도 10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번. 와. 진짜 선생님 짱이야, 진짜. 볼랄로만할뿐입니다 저는 이거뭐였 책에 있는건가? 책에다 가셨어요 어. 아까 얘는 이 볼트는 전압이니까 얘가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연소 구독자여러분